눈치만 보고 있지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해 그저 멀지도 않은 그저 속삭이면서도 바라만 보고 있지 就这感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이게 이게 이게 동부에내가저 세월 속에 하는 우리 삶가거울가는거울가는그워치 Shine away, shine away, anyway. Today's y o u another day. I'll be coming for your love, okay? I'll be coming for your love, okay? c o m Seven seas To disagree I travel the world And look for something g o t i s looking What to use you Spy you Someone h e n SOME OF THEM BE ABUSE you 야 이게 기대된다 그 조합이 너무 기대된다 쌀쌀맞게 하던 엄마 하는 웃고 있는 진정 생각 저 너머로 딴청하며 시집하며 잘 살거라 말하시며 우리 머리에 남풍 따라, 우리 엄마, 우리 엄마 아, 떠올리면 어쩌나? 생각하면 어쩌나? 이 보따리 고추마늘 저 보따리 파리파리 파리. 모 된장 이곳이고아 어쩌나 어나 떠올리면 어쩌나. 나 처음인데 제일예이세 오, 나 혼자서는 <웃음> 못살아 못살아 아, 못살아 떠나가면 못살아 떠나가면 못살아 못살아 그 없는못 못 살아. 못 살아. 오, 나 혼자서. 황준태, 황준태. 더 나가면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완벽해, 완벽해. 오프닝 완전. 어, 야, 어, 화음이 좋다. 우리가 원하는 무대야. 약간 이런 야 야이좋 <웃음> 우리가 원하는 무대야. <웃음> <웃음>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하고만 고생만 하는 아필이면 나를 만난 그 사람 중에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 너무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해줄거야 아니